Don't even worry about it. 와 여러분들 이제 한 2시간쯤 타다가 15분 휴식이 됐는데요. 이제 하필이면 딱 눈이 가득한 데서 15분 휴식입니다. 보드득 소리 ASMR 아, 네, 드디어 버스에서 내려서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 5시간 걸린다는데, 음.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뭔가? 저기에 굉장히 멋진 걸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. 어머 진짜 이번에는 숙소까지 1 0분밖에안 걸린다고. 아싸. 오산이그 비인 숙소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이제 이 길에서 대박 이거 꼭 보세요 와저 거대한 성당이 바로 성도미니우스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아까 갔던 데는 도미닉 성당이었고 여기는 성도미니우스 대성당입니다 네,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큰 것보다는 높아요 그냥 엄청나게 높아요 안에 아 네, 여기가 바로 여기 성 도미니우스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디오클레누스 궁전입니다. 이 상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 뭔가 중요한 걸 파는 게 아닐? 그냥 기념품 상점이잖아. 어? 이건 좀 갖고 싶은데 다크나이트 히스레저. Why so serious? 들어가 봅시다. 혹시 여기서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 멋진 광선 광선검이나 아니면 그런 병사 갑옷 같은 거는 없는데, 멋지다. 아무튼 네, 스파라는 유럽 국민 편의점에 왔습니다. 와, 또 저기 골목을 걷다 보니까, 이런 나름 멋진 성의 1분간? 그 그런 건물이 나왔네요 멋지다 사진 찍어야지 들어가 볼까 <웃음> 날씨가 꽤 쌀쌀하고만 저것은 멋지다 너무 많아 대박 멋지다 야, 야자수도 많고 거기다가 바다도 멋집니다 나도 나중에 바다를 사서 야자수를 심겠어 여기는 그냥 모든 건물이 다 예쁘구나. 크로아티아. 네, 예쁜 거 인정할게요. <웃음> 인정 안 하고는 못 빼기겠어. 에 뭐야 이거 피같아 아 여기 거리를 한번 들어가볼게요 밥 먹을 수 있겠지 <웃음> 어,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데 이거 밤 되면 다 켜지겠죠 켜지면 완전 멋지겠다 오 피자 컷이 아니고 컷인데 <웃음> 피자 컷? 어, 피자 컷의 아류작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맛집일 수도 있습니다 잡이라고 놀리지 말아주세요 오, 여기가 그림마켓 시장이네요 진짜 이렇게 망치나 없는 줄 알았는데 네, 어제 그 궁전에 가긴 갔는데 거기 있는 기념품샵이 오전 10시에 열어서 12시인가 1시인가에 닫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2시쯤에 가서 그거를 못 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궁전에 있는 기념품샵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가 오긴 하는데 뭐못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. 골목에 푹 빠진 흔한 엄마. 어, 찍어. <웃음> 예쁘긴 하구만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볼까? 뭐네 그냥 이런 골목이 너무 예뻐. 께옹. 수가 물이 자꾸 떨어지는데. 야. 귀여운데? <웃음> 비 비와. 괜찮아, 이정도비 오는데. <웃음> 여기 비 오는 거 보이시죠?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. 후후후. 저 상점 네. 이따가 10시 돼서 열면 아마 싹다 털어 주겠어. 하하하. <웃음> 자, 그리고 이제 이제 어제 본그 하와이보다 훨씬 하, 훨씬 아니지만 하와이만큼 멋진 그 바다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취소할게요 이게 뭐야 이거 바다랑 하늘이 합쳐졌어